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짠! 우리 친구들 숲으로 현장학습 가기 전에 인도와 차도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 인도와 차가 다니는 길 차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인도와 차도는 노랑선과 이 보도블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최대한 길을 건널 땐 차도와 멀리 떨어져서 건너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요. 길을 걸을 땐 인도로 걸어요. 교통안전 표지판에 대해 알아봐요. 고고숨 놀이를 하던 우리 친구들. 둘, 하나, 둘, 하 야, 좁으니까 어? 옆으로 좀 가. 아이 싫어 너가 옆으로 가 <웃음> 아이 참 안되겠다 내가 내려가 걸어야지 응. 레비야 위험해 어서 올라와 왜? 여기는 길도 넓고 차도 안 오는데 뭐 어때? 아까 선생님께 배웠잖아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과 차가 다니는 길은 다르다고 그래 알았어 유나야 앞으로 차도에 들어가지 않고 인도로 걸을게. 어? 아이 저기 선생님! 저기 세모는 뭐예요? 어? 이 표지판은 교통 표지판이에요. 세모 모양 표지판은 차도를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도 된다는 표지판이에요. 우리 모두 손들고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볼까요? 손을 들고 술 먹고 가는 거 조심히 우와 표지판이 엄청 많아요 여기 있는 표지판들은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표지판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알아두면 좋은 표지판이 있어요 먼저 이 표지판은 무슨 뜻일까요 정답. 길을 건너도 된다는 뜻의 표지판이에요. <웃음> 아니에요. 이 표지판은 보행자 보행 금지 표지판으로 건너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을 좀더 쉽게 알아보고 싶으면 표지판의 색깔을 보면 돼요. 이 표지판들에 어떤 색깔이 보여요? 빨강이랑파랑이요 맞아요. 빨간색은 금지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파란색은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밖에 정지, 보행자 보행 금지, 자전거 통행 금지 표지판이 보이면 절대 건너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요. 네! 숲 놀이를 가던 우리 친구들! 좁은 길에서 레비가 차도로 걷는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빠른 대처로 무사했네요. 정말 교통 안전 교육의 중요함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 안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전 어린이집 친구들이 길을 건널 때는 신호등이 있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안전 어린이집 친구들이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없었는데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색 불을 꼭 확인하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어두운 밤이나 비가 올 때는 우리 친구들이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옷을 입어야 안전해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우산을 사용할 때는 앞을 잘 보며 걸을 수 있게 투명 우산을 꼭 사용하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킥보드 많이 타죠? 킥보드는 차가 없는 곳에서만 타고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 머리, 팔꿈치, 무릎 보호대 꼭 착용해야 한다는 거 모두 잘 지키고 있죠? 교통안전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도 지켜줘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요! 그럼, 오늘도 즐겁게, 내일은 더 즐겁게. 우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